고향집에 어 우리 그거 뭐지? 뭐 먹으러 가는 거지? 네, 연잎밥을 먹으러 가는데 지금 이 팔당댐을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. 네, 이 초코 운전자가 지금 운전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. 봄 날씨 치고 날씨가 좀 그러긴 하지만 어 벚꽃 진달래 개나리 다 폈어요. 지금 여러분들도 집에 계시지 말고 밖으로 빨리 빨리 나가주세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따 고향체에서 뵙겠습니다. 음 저... 고향집이라고 정선곤드레밥 대나무 통밥, 연잎밥. 어, 대나무 밥 먹어? 밥 받았네. 춤. 나 밥만 먹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편집밥은 아직 안 나왔네요. 본드레만 나왔어요. 반찬 먼저 먹어볼게요. 어. 그건 안 된다니까 죠야이사야나 음, 연잎밥 맛있겠다 찰밥 찰밥 음, 맛있게 먹을게 본드로맛있 그리고 본드로 정 어? 시어좀 줘봐 맛보고 오늘하고또하다 됐다 그 응. 음, 음. 음.